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자. 답은 해빙이죠.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6억에서 지금 이제 85억 4천만원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 자, 포밀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까 그 단톡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요거 할 겁니다. 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내 인생을 바꿔놓은 책 미국에 선출관된 최초의 한국 자기개발서 하... 진짜 보면서 아 오랜만에 진짜 강추하고 싶은 책이 나타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더해빙 보면서 그러면서 막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너무 글을 제가 딱 추구하는 방향으로 잘 쓰셨더라고요. 이걸 이게 홍조현 기자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서윤이라는 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드신 건데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되게 쉽게 풀어서 그게 참아 내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있네 하면서 아 제가 하고 싶었던 평상시에 많이 했던 얘기들이죠? 평상시에 많이 했던 얘기들을 되게 비유와 은유를 잘 활용해서 되게 누구나 읽기 쉽게 쓰셨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네 대단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보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모르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갓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 전달력이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진짜로 보면서 설렜던 것 같아요. 되게 설레면서 봤습니다. 책이 진짜 좋아서 그리고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뭐 더해빙, 이서윤, 홍주연, 지음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당신은 85억 4천만 원을 벌 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딱 집어서 어 다른 책들과 좀 차이점은 그런 수치화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는게 참좋더라고요네 진짜 좋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사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추천을 그래서 이분이 좀 대단한게 뭐냐면은 1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대요 10만명 10만명의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제 분석을 한거죠 10만명을 되게 신기한게 이분이 6살때부터 남다른 공부를 하시면서 운에 대한 공부, 각종 경전들 그리고 서적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갖고 그런 이제 부자들의 구루였대요 부자들의 구루 그래서 부자들의 구루가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더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 힘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아포춘카가 얘기하는 거랑 누가 있을 까뭐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거랑. 그 말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이, 상이 0.01%의, 그런지 최고의, 뭐, CEO들이나, 뭐, 각계 각층의 최고 정상에 우른 그 사람들의, 뭐랄까 멘토죠, 멘토. 멘토 역할을 하시던 분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해도 그 전달되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그래서,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축카님이 얘기해도 엄청 믿음이 가요. 다행이네요. <웃음> 44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서윤 작가님이 그때 이제 기자님이죠. 어, 기자의 시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자. 자 그래서 이서윤 작가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답은 해빙이죠. 해빙은 해부의 진행형이죠.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이제 있음. 자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해빙입니다. 해빙.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이게 이 책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서윤님의 얘기를 계속 보면은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에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돈을 쓰는 순간에 돈을 쓰는 순간에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 내가 이런 풍요를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 해빙이다 해빙이구나 전 얼음 녹는 생각하고 있었네요 <웃음> <웃음> 뻔한 얘기인데 비유와 은유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이분의 뭐랄까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어, 똑같은 얘기지만 남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렇죠 제가 늘 얘기했던 거잖아요.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 제가 빨리 썼어야 되는데... <웃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제가 할말 없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비율을 이렇게 합니다. 핸드폰을 살 때, 고가의 핸드폰 고가의 핸드폰을 살때 그때 풍요로움이 느껴지냐고 질문을 해요. 이사윤 작가님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홍주현 작가님이 풍요움을못 느낀다고 하죠. 그랬을 때이 서윤님이 말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홍 기자님이 한 달에 약 1억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을 넘게 벌때 그때 핸드폰을 살때 고가의 핸드폰을 살때 어떤 기분일까? 자 우리의 월급이 100만원, 200만원일 때 우리가 막 100만원이 넘는 핸드폰을 살때 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 그전 핸드폰도 잘 돌아갔는데 너무 사치한거 아닌가? 하면서 그걸 샀을 때 어, 일단 샀으니까 좋긴 하죠, 좋긴 하지만 아, 이제 마음속 한켠의 찝찝함 아, 그러고 뭔가 즐기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월급이 1억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핸드폰을 살때 어떤가요? 어떨까요? 너무 즐겁지 않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돈 걱정이 될까요? 하나도 되지 않겠죠? 1억을 넘게 버는데 매달 1억 넘게 버는데 100만원짜리 핸드폰 샀다고 불안해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자, 바로 그것이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 그것이 바로 헤빙입니다. 내가 충만한 정말로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때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기분 좋은 그 느낌이 바로 해빙이다. 자 아, 여기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거 체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보면은 네, 거의 뭐한 페이지 걸러서 다 체크를 했죠 그래서 보면서 빠르게 좀 넘어갈 건데 자 어쨌든 54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의 렌즈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단순하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5 8페이지를 보면은 누구든 해빙을 할수 있다는 말씀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 궁금하죠? 누구나 다될수 있나 해빙만 하면 자 그러자 서윤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난 30년 동안 자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폈죠 이 중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 사람들 중 높은 IQ나 특별한 재능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뭐 특별하게 높은 IQ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소수에 불과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더라. 자 그래서 여기 60페이지를 보면 오늘 제목에 써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약한 37억? 36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6억에서 지금 이제 85억 4천만원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빌게이츠 같은 슈퍼리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사실이죠. 자 슈퍼리치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구나 누구나 한 36억 정도 37억 한 37억에서 한 85억까지 의 재산을 모을 우는 누구나 타고났다 누구나 그 정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어, 이 서윤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빼고 가니까 조금 약간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이 짚고 갈게요 자 서윤님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지 제가 아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앞에 띠지? 이 작가 설명란을 보면은 다 나와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읽고 가겠습니다 먼저 작가 이서윤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세계 최초의 출판 그룹 펭귄 랜덤 하우스에서 선출간한 그녀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의 판권이 수출되며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가 로스쿨 학생이던 시절 대통령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에 알린 출판사 에이전트 제인 디스털. 디스털은 해빙의 전세계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했다. 자 이서윤은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일곱 살때운명하게 입문했다. 할머니가 본 어린 손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다. 할머니의 지원과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역,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겪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부자들의 귀한 비밀이었다.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부자들의 자문에 응했고 이후 연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해 세상에 필요한 공부를 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하며 내공에 깊이를 더했다.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다. 그들은 이서윤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대단하죠. 네, 40대 초반이니까 30년간 분석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7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10대 때부터 부자들에게 조언을 할, 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좀 약간 어, 남다르죠. 네. 자기개발 천재? 왕공부 천재? 아니, 보면은, 일곱 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러고, 네, 제가 알기로는 열 여섯 살때 처음으로 이제 부자들한테 상담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어, 그걸 떠올려 봤을 때 천재가 아닌가. 네. <웃음> 자,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신 거는 뭐한 25년쯤 되신 건가? 그죠? 한 그쯤을 상담을 하셨으니까, 그또 부자들. 어, 각계 각층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언을 해주시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힘이, 이분이 쓰신 말들의 힘이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만으로. 자, 그래서 이해빙의 효과를 보려면 얼만큼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 걱정을 합니다. 이홍 기자님이 이제 걱정을 하죠. 아 이거 해빙 좋은 건 알겠는데 몇 년씩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어, 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빨리 좀 생활이, 생활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 몇 년씩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의 길로 이끌어준 경험치를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빠르면 2주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나 빨리요? 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일에서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의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주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주위로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의 머리에 이제 신경회로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돈을 쓸 때마다 결핍을 느끼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그죠? 돈 걱정을 하고 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 된 것을 내가 돈을 쓸 때마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블로그에다 글을 썼는데 그 블로그에 글 써있었죠. 감동체험이 중요하다고 부자가 되는 원리에 감동체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지금 당장 롤레스 시계를 사라. 라고 말했던 이번에 엄청난 부자가 감동 체험이 자신의 부자가 된 어, 성공 키워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동 체험을 하다보면은 이 우리 머리에 우리 뇌에 시냅스 연결이 바뀝니다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원래는 쓰면서 걱정을 하는데 쓰면서 즐거워 할수 있게 해요 돈을 쓰면서 즐거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음에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뇌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14일에서 14일에서 21일이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 이렇게 일관되게 해빙, 가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뇌가 바뀌게 되고 그 뇌가 바뀌에 따라서 뭐 빠르면 2주에서 늦어도 3개월 안에 우리 삶에 부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3개월 만에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주위에 즐거운 변화들이 생긴다. 뭐 소소한 행운부터 뭐큰 행운들까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보면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뉴런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된다.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것이 시냅스이다. 길에 비유하면 뉴런은 도로, 시냅스는 교차로 인셈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고 가정을 해보자. 돈이란 정보가 뇌에 감지되면 크리스마스 전구에 불이 하나씩 켜지듯 뉴런이 시냅스를 거쳐 그 정보를 불안에 전달하게 된다. 뉴런은 함께 활성화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 라는 말도 있듯이 그간 학자들은 성장기가 지나면 신경세표와 시냅스 사이에 놓인 연결이 고착되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이 연결이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훈련만 한다면 특정 경험과 이어진 우리의 감정 또한 얼마든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훈련을 한다면 특정 경험과 이어진 우리의 감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원래는 우리가 돈을 떠올리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돈을 떠올렸을 때 있음, 불안이 아니라 있음에다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 고난을 괴로움,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아 고난은 성장이다, 행복, 성장하는 즐거움이라고 감정을 연결시켜버리면 은 고난이 올 때마다 즐거워할 거고 사실 그렇게 즐거워한다면 은 인생이 당연히 잘 풀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 결국에는 우리의 이 시냅스의 신경회로들, 을 연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 자, 뇌의 패턴을 바꾸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 것이다. 그러면은 지긋지긋한 동곡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지. 생각보다 빨리 부자가 될수 있을지도 몰라. 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아시죠? 제가 이제 저번에 리뷰 한번 했는데 마시멜로 이야기. 내가 오늘 마시멜로 한 개를 안 먹으면 은 내일은 두 개를 먹을 수 있고 내일 두 개를 안 먹으면 은그 다음날은 네 개를 먹을 수 있고 내일 네 개를 안 먹으면 여덟 개를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참으면 그 즐거움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돌아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서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고 좀 가오뚱했어요 모든 좋은 일 앞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어, 서현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한계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계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 꼭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맞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전이 부분 되게 좋더라고요. 별표까지 쳐놨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려야 되는 것들 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참아야 된다 어? 돈도 미친 듯이 모아야 된다 아껴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기고 감사함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시멜로는 한계가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수 있는 힘이 있다